여기 뭐, 뭐..뭐 어쩔수 있는 거 없는가? 아! 다이! 어? 올라갈 수 있구나? 어 죽는 줄알았네 어쨌든 저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떨어져 버렸네? 아이이영님 천원 감사합니다 어? 어 문올림이시잖아? 진짜 예쁘다. 부럽다. 이게. Yeah. 아, 철이 왜 이렇게 작지? 좀 밝게 한될라 캠을, 캠을 엄청 좋은 걸로 바꾸신 것 같던데. 200짜리, 200짜리? 저분, 그, 뭐지? 방송키인지 얼마 안 되셨을 때 내가. 호스팅 가서 놀러 간적 있었는데 김태리 닮았다고 내가 계속 믿겠거든 그런데막 뭐지? 트유진이라고 막 트수들이 부르던데? 트위치 안유진 해가지고 여기 그치 일로 가는 거 맞나? DSLR 카메라? 아이고, 오, 잘못 눌렀다. DSLR 카메라, 그럼여이 기름 뭐지? 이 기름 뭐야? 오! 어, 뭐야? 뭐야? 어, 뭐야? 이 사람 뭐야? 얘 뭐야? 다시 가자. 뭐야? 그냥 다시 가자. 어, 뭐야? 어우씨, 뭐 놀래라. 뭐야? 아 괜히 아니다 경험치야 뭐 나중에 다시 올릴 수 있으니까 아씨 아 떨어졌어요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스스스 무빙무빙 어어어어어어어어오 비키시오 어이어이니어어어이렇어 비키시오. 가보고 싶었어어있어아 여기가 맞긴 하구만. 아, 수고리기 잠깐, 뭐 쓸데없이 쓰네. 근데 이 밑으로 가도 되는 거 맞아요? 여기도 길이 하나 더 있는데. 잠깐만 뒤에도 있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뭐야 뒤에 있는 놈 치사하게 야. 어 죄송합니다 한명씩 오세요 이봐요 한명씩 오세요 아저씨 <웃음> 아저씨 거기 거기서 지켜보면 뭐해 아.. 아저씨 좀만 더 좀만 더 이쪽으로 와봐 아, 안다네 편안하게 죽이 한약 얻었다 밑에 그냥 다 처리해버릴까? 혼자네 혼자 계십니까? 외롭지 않게 보내드릴게요 저쪽 아래길 먼저 가자 창잡이 <웃음> 창잡이 죽이고 말겠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길이 어디야 아그 어디로 들어갔냐? 상태비 <웃음> 무서워 온다 온다 깜빡이, 아! 뭐야, 개쎄! 아, 뭐야, 더 있어, 잠깐만. 기다려봐. 하나 더 있는 거지. 잠깐만. 어, 잠깐만, 하, 혼자. 아,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하나 더 있어. 두 마리였어. 어 여긴 낫다 아이 시포트 왜또 점프해 아니 쟤안 잡아도 되지 그냥 뛰어내려갈까? 아, 괜히 갔어 아, 씨. 아니 점프를 왜자 이야, 있어 보이게. 팔 당기는 소리 들 진짜 아우. 스님 아저기뭐 있지? 저게 뭐가 있는거지? 난 저기를 가본 기억이 없는데 아 이친구들 처리해야지 나중에 편한데 자, 깐 한번 어그로 빼자 한번 어그로 빼고 어그로 한번 빼고 암살이 좋아요. 암살이 어? 뭐지? 소리 듣기를 내가 안 했나? 왜 체크가 안돼 있지? 가안 돼. 아, 창잡이가 두 명이나 있어. 아, 저 좁은 길목에서 어떻게 싸우냐고. 만 끌어들이자. 음. 이리 와. 이리 와. 너 이리 나와. 너 혼자 싸워. 이리 나와봐. 안 나오네. 음. 발빡빡이들 진짜 인사를 눌렀는데 갑자기 몸이 틀어지면서 갑자기 몸이 틀어지면서 옆구리 찔렀죠 빨리 가야 되는데 인사를 할 거면 뒤통수 오려쳐야 되는데 제 돌아가는 타이밍 맞춰서 해봐야겠다 어디까지 올라와? 안 내려가? 돌아! 돌아. 돌아. 뒤돌아주세요 뒤돌아주세요! 어 그렇지 쟤는 움직이진 않나? 쟤는 저 자리에서 안 움직일 것 같은데 쟤는, 쟤는 가만히 있는데? 저 친구 세던데 침착하게. 아! 간파하기가 안 돼, 왜? 아! 얘는 간파하기가 안 되는데. 되나? 아, 점프도 안 돼. 찌르기인데, 왜 간파기가. 간파기안 쏘지는 거지. 저거는! 그니까, 러 찌르기 두 번에. 아! 야, 무차별적이야. 뭐야, 저거? 아, 뭐야, 저 자식! 그럼 피해서 도망갈까? 가자! 갑자기! <놀람> <놀람> <놀람> 아니 굳이 저 빡빡이 잡아야돼? 아니 저 빡빡이 지나가도 되지 어차피 잡몹이잖아 저 빡빡이 잡.. 저 포기해 그냥 저 빡빡이 아이템이요? 아니 안 궁금해요 <웃음> 저 빡빡이 왜 잡아야돼? 잡몹 주제에 꼭 굳이 잡을 필요가 없다면 돌아갈 테야. 아 <웃음> 어, 억울한 안 풀렸네. 아니 저거 너무 너무 그런데 캠붕인 잡았어요. 몇번몇번 안에서 잡긴 했어요. 아저씨 왜 여기까지 왔어? 어떤 아저씨야? 여기 아저씨 혼자 있고 아이 아저씨가 살아있네 아, 저건 진짜 어렵다 근데 아, 제... 저기 혹시 막다른길 막, 막 그런거 아니지? 저 아이템을 얻기위해 저 스님 두명만 있는거 아니지? 에이 설마 올라온다 아 근데 잡기 너무 어려운데? 너무 센데? 아니 무슨 잡몹 주제에 저렇게 쎄 원래 세키로가 그런건 알고 있긴 했지만 뭐야 뭐, 뭐 인살 표시라도 떠있는 것도 아니고 좋지 뭐 자꾸 죽잖아 안 그래도 초할머니 때 기운 빼야 되는데 아까 잡은 중간보스보다 얘네가 약하다고 아니 패턴이 너무 피할 수 있는 패턴이 없잖아요 그거는 간파하기가 딱 들어오는 애라서 잡기가 쉬웠는데 아니 얘 이렇게 찌르는 게 있잖아 그럼 이렇게 찌르면 은 점프하기로 피해봤자 걸렸다 걸렸다. 오오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도 어, 오른쪽에 아이템 있네. 나와라 여기까지 나오지 너. 아우 이봐 이거 이거 이거. 저건 어떻게 피하냐고요?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 잠깐만요. 살아보자 야 잠깐만 이거 못 올라오지 야 이거 못 올라오지? 야 잠깐만 아 일로 올라오겠다 어디갔어? 올라왔어 올라왔어 아 깜짝 놀래라 아 올라왔어 깜짝 놀래라 아니 간파로 안돼 저거 저거 간파도 타이밍을 내가 못 잡는 건가 모르겠는데 어 돌아간다 잠깐만 아, 아 돌아가는 게 아니었군요 아 돌아가시는 줄 알았는데 야 아주 감이 좋아 <웃음> 감이 감이 좋아 아, 뒤로 물르는구나. 그러니까, 그래봤자구나. 뒤 돌아서 가요, 아저씨. <웃음> 저 아저씨 아주 귀가 밝네 귀가 밝아 저 아저씨 <웃음> 귀가, 귀가 너무 밝은 거 아니야? 저 <웃음> 아저씨, 아저씨. 아, 아주 감이 좋아 아저씨 아주 감이 좋네 아, 감이 너무 좋은데 저 아저씨? 아씨 저역씨 싸우려면 여기서 싸워야 되는데 나와 그냥 싸워야지 어떻게 오세요 선생님 <웃음> 와와어 아주 그냥 나와라 싸워봐야지 아, 저렇게 찌르는 거 하나랑 하단백이랑 막는 걸로 안 되나? 아야, 씨, 세 번째는 막히면 안 돼. 막. 어, 뭐야! 뭐야 미친 쫄자 있어? 아씨 미쳤나 봐 아저씨 저리 가. 하게 아 뭐야 막 다른 일이었잖아 일단 아 지금 환약도 얼마 없는데 가는 길을 뒤지는 거 아니겠지. 나 그거 나타나기 전에 죽으면 안 되는데 불쌍. 불쌍 찾았다. 아, 불쌍 나왔다. 편안. 가자. 나 아까 표지박 하나 샀었어. 맞아. 그거 올려야 돼. 아, 계승자 방이 있어. 아 맞네 여기 없네 아 그러네 그 피토한거 그것도 줘야되지 않나? 아 늦게 오신 분들 아쉽네요 제가 게니치로 게니치로 잡는거 보셨어야 됐는데 하, 이거를 잡아가지고 오빠가 지고 아쉽네요. 나 기다려봐. 스킬을. 하. 추격 빼기. 갈고리. 패시브가 이거야? 패시브. 아, 아시나류. 이거는 내가 쓰는 거. 노란색? 그렇다면 일단 기척 죽이기를 하나 올려야겠구만. 약간 이거는, 이런 거는 이제 취향 차이 같은데. 뭐, 나 이런 거 올리는 걸잘 모르거든요. 이거 두 개? 이거 두 개, 이거 이거? 아, 아 이거 이거? 아 이거 두개 이거 이거? 아이 오케이, 그러면 이거 두개요거 근데 이거 이거 그냥 싸울때 나오는거야? 피시브라 했으니까? 그러니까 싸울때 발동되는거 아니야? 여자분 어디계십니까? 여자 어디있었냐? 기분탓이야 기분탓 뭐야? 로마토 하나 뭐야? 로스 뭐야? 얘랑 얘기했잖아. 후시다 어, 뭐야? 아니네, 얘기가 끝난 거 아니었네? 이 아시나의 에 남아 있 뭐야 끝난 줄알고 다른 데갔었는데그그눈니을보았을 <있다이. 웃음> 됐다. 된거죠 이제? 오, 가미요 또? 어, 됐어, 됐어. 에, 네. 어. 어. <웃음> 이걸 봐야지, 그치? 이 향로는. 향로? 이거. 와거시거와 別の留院の巫女が暮らされていたと聞く巫女の名はタケル様この航路はその様にゆかりのものだそのお方は今は亡くなられて久しいようだ源の後期まといて戦況へ帰るそう言い残されたとかつまりきわね源の後期<笑> それが選挙に行き着く鍵ということ。おそらくは、おそらく狼よ。まずはそれを解き明かそう。して行こうにして調べるか。この城には武剣様が残された書物。コンスに選挙に帰る術を求め集められたものだろう。私は<音声> そちらを探っ아みよ다 나를 찾아다 찾아보겠다. 나를 찾다나다나아 <웃음> 주인님 죄송합니다. 이거 불을 꺼버렸어요. <웃음> 죄송, 죄송합니다. 죄송 아니, 저 가다가... 예, 너신사마와이서 얘기하는 이아닙니이너이가까이서이기하는거아이야 <웃음> 여기서 얘이하는데이이이이이 요카의가 미치가 아, 아까 그지붕이 있는 애들이 똑똑새. 소노다 나라바 다도렐 이카 우리 생각기긴 했는데. 메지노로시 使うとか. 아. 요카의 노로시를 신사마나레마다로 음, 내가 아까 열었던 창문 그게 그건가 보다. 말다 하셨죠? 부살 끊고 단절을고음야기 음, 끝났군요. 아 나가서 이신을 만나야 된다고? 그냥 대화가 안 되나? 제주부는이천수가 바깥 별채 있는 막내에 요양 중이십니다. 맞네 만나고 와야되나 보네 하아 거참 업그레이드 하는 것도 쉽지가 않구만 일로 나가야 되는 거지 뭐 어디 넘어가는 데가 있어요 별채가 어디야? 오뭐 아이템 있어 오 이럴 줄 알았어 자석 고철? 봉화 오른쪽? 그러니까 이거 여긴 닫혀 있는 여기 아니잖아. 자 여기 기준으로 오른쪽 창문으로 나가. 아까 그러니까 일로 나가 봉화가 보이잖아. 그럼 내가 봉화를 따라가면 되잖아. 아까 봉화가 어시, 어쩌고 저쩌고 했잖아. 네, 이렇게 오려고 했는데 공화 따라가려고 나왔는데 사람들 성질이 되게 높아시네 어 뭐야 숙취가 심하다고도 잘 알려져 있네. 이걸 왜좀 오치 미즈니 미이라레타 왕아 망고 겐이치로 그아래를멈추주셨는데와 아버지의 명령을 따랐던 때. 시노비의 명령을 따랐던 때. 시노비의 명령을 따랐던 때. 시노비노비의시노 その絵にしてはつくづく面白いそうは思わぬかの o せきろよあなたしてそのくだいぼうしゃいぼう子様の目指す節しだちその鍵となるもの不思議 불사백이불사백이불사백이스킬 이름 아냐 시키. g 기 n j o n a 이 불사백이를 왜 기억하고 있냐면 야다가 불사백이 <불사베기>, 떼고 떼고 <땜고>, 그리고 불사백이 <웃음> 그 <그게> 자꾸 기억 <웃음> 야따고 <야타코> 보다가 <웃음> 그 자꾸 기억에 남아가지고 야따 예. <웃음> <얕다가> 계속 불사백이 <불사베기. 웃음> 이거 이거 하다가 불사백이 <웃음> 해가지고 소재에 대해서. テ봉지ージにあるときボンボただ不思議りは抜けない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터あああ、あ다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 하긴 아까 그 빡빡이 c h i n o snuggled the 사람들 파괴승이라고 t 나 d o r i t s could tell. h a 아 근데 과 e 는 초할머니를 죽이면 끝나는 건가요? 내가 그 초할머니가 마지막이었어? 거기 서 내가 못 나갔던 o l 나 i e r 요 이게 봉화구나 어? 아이템 빛이 나는데? 아이템만 얻어갑니다 <웃음> 싸울 생각 없어요 아이템만 얻어갈게요 뭐야, 님왜 콜록콜록 하십니까? 아 깜짝이야. 어디 아프신 줄 알았습니다. 아 死ぬものを切る刀とかなるほど確かに流院の不死を断つことへも関係しておるやもしれぬな 코로나 걸려도 안좀私も源の後期の手がかりとなりそうな書物を漁っておいたぞどうやらタケル様が戦況に帰るため調べられていたものだ 불사배계를 조사했었다た手がかりについて話そう手がかりと 하나, 하나, 옷옷 옷. 하나 더.まずはこれを. 향기 나는 꽃에 대한 숙기, 쿠로에게 하사받은 숙기. 과거 용윤의 신성한 계승자였던 타케로가 적은 것 같다. 토모의 일종 과거의 기원의 향기를 모아 궁에 이르렀다 한다. 기원에서 흘러나오는 보리한 말로 향기 열쇠다. 변약수가 우버인 장소라면 그희고향 나는 꽃이 피어있어. 변약수? 아까 걔가 먹은 게 변약수라는 거 아니야? 변경이가약수라는니야 변약수? 변약는거니야 변약수라는 거 아니야? 변약수라는 거니가 변약수라는 거야 변약수라는 거니야 변약수라는 거니야 변약수라는 거니야는니야 변약수라는 거니야변야라는니는니니 미나모토가 topmost p l 이스포그만큼만 알려 주는 거 스포야 스포. 이 이상 알려 주지 마세요. 오치니데 없는 거는 음, 알아서 잡아 보세요. 이렇게 필요한 건궁금하게싫리 음, 쓸데 없는데 막음 잡아 보세요. 뭐가 나오겠죠. 이렇게 얘기해 놓고 있는 거는 막다 말해 줘 막. そこから落ちたところに落ち谷はある。まともな道は繋がっておらぬが。その他ならば行けるであろう。うんあ、すみた。みこ様これを。たらんたら。その鈴見覚えがあるぞ。平田でのこと。あの世のことを思い出す。住まぬ狼。 <목소리> せっか모持ってきてくれたが。う와 모. 히나요, 나이, 모노다. 조카니, Sonoyona, y u a くつきのものを収める o s a m があるそうだ。e r a Soda. Pangoldo, 니에. Yoktaznete, r u 가니 미나모토의 기について突き止め나는말 끊었지, 쌤다かりについて소뭐 말하다 말지 않았어. えば고이ある人の形が書いてある扉じゃが 이신様가, 死びの抜け道と呼んでいらっしゃった どういったものか, w how? how? how? how? how? how? how? how? how? how? h o 사람 모양의 길이라야 소총 요새 신사의 열쇠 아이 열쇠 나 나중에 나 쓰일 열쇠 보다. 여기도 열어두고 와 근데 실제로 이런 집이 있나? 이렇게 높아? 이런 건물이? 야, 뭐 어떻게 지운거야 야 근데 와 경치는 죽여, 죽여주네요. 경치 개 좋네. 아이고 아이고. 다 부순다. 어 내려왔다 내려왔다. 가 이거를 말해. 괴로워도 뭐 찍다. 괴로워도 뭐 찍다. 괴로워도 뭐 찍다. 뭐 落ち水の中でも特に濃いものをそう呼びます。あなたもご覧になったでしょう。落ちの檻を口にしたものは当然に死んでいるはずの残撃に耐えるほど加減巨血を奔舞 <목소리> 그래서 그런 그지 같은 모토모 와가시 도겐 が調べていたもの調べた書も薬も焼いて捨てたと聞いていました 私の兄르겠어요 나도 모르겠어요. 나도 모르요 나도 오르겠어도 나도 모르겠 나도 모르겠어요. 나도 나도 모나나나나나도 저는 알지의 명을 하다 했습니다. のでこの城に残ります。いつでもお声がけください。 근데 체관 <최근> 관리만 잘하면페링으로만 싸울 수도 있지 않을까? 일단 표주박 씨야. 이다 지의 塊ですね。見せてくださ 여기 루시도나의 모노똑같이 지의 색이 가스건이 요던데. 나이 말할 때마라마다 목소리가 줄어드는 것 같아. 점점 술을 술 대접하는 게 뭐야? 술 대접. 이 이거는 대접을 왜 하는 거야? 호감도템이라고? 에마 너? 내 잔을 받도록 잔을 위해 내술한잔 따라주리 <웃음> 이거 마시면 사귀는 거다래 <웃음> <웃음> 당신에게 내가 이걸 한잔 드리겠습니다 내 앞에서 그 자식 이름을 꺼내, 세번 나눠 마시는 구만, 세번 끊어 마시는 구만, 어, 어, 어, 어, 어, 나니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내가 유머가 없어가지고, 야, 저 유머가 부족해 이해해줘. 아유, 잘 마시네. 내가 말이야, 너무 무거운 얘기만 하네. 허허! 온이는 いなど다고 鬼. 기니이다사이이고난 진짜 안줄 알았잖아. 자, 당신 그렇게 무서운 여자라고 생각 안 했거든. 에마. 내꼭 살아서 돌아오리다 가자 어디냐 가자 어? 가면 안 되는 거야? 닌자 모시기 어찌구 하긴 했는데 지금 안 가도 될 거.. 아 됐구나 다섯 개아 다섯 개 정도면? 그때 내가 할머니 잡으러 갈 때가 두 개였나? 3개, 3개였던 것. 표지박이 3개였나? 오우, 뭐야, 깜짝 놀래라. 어우 씨, 골목 돌자마자 나오네. 어 이거 그냥, 그냥 가면 될것 같은데. 뭐 먹을 거 있나? 밑에 어그로를 풀어주시게 먹을 거 없나? 어제 반짝이는 거 뭔가 있는데? 화살 쏘는 친구가 아주 예리하고만 야 누굴 쏘는 거야? 저기 저기 있다고 저기 저돌 뒤에 있다고 돌 뒤에 안 보이는데 저돌 뒤에 있다고 아닌가? <웃음> 약간 둘이서 저렇게 떠드는 것 같이 내 어. 캠에 가려져서 안 보였을 수도 있는데 뭐야? 에 도자기 박피인데. 옷 뭐, 없나? <웃음> 아이구야 여기 잡몹들은 뭐 굳이 처리 안해도 된것 같긴 한데. 아이고 들켰네. 이걸 못 본다고, 요걸 못 본다고. 저 사람 들도 참, 이 사람 도, 아, 이 사람 은 아, 일단 기다려 봐. 또 진행 하기, 전에쫄자 부터 처 리해 봅시다. 어이구야. 뭐 있는 뭐 있는 거 같아서 왔더니만 있는 놈들은 처리를 하고 뭐 없지? 음, 이제부터 시작구만. 아, 옆구리부터 찔러야 되나? 저는 쫄짜부터 처리하긴 했는데, 이 사람 생각보다 약하거든요, 저 사람. 아, 맞다. 이분 바꿔놔야 돼. 방패 든 놈들, 어슬려서. 머리를 굴려보자, 아 일로 못 가잖아, 씨. 머리를 굴려보자 쫄자부터 처리해야되거든 어찌됐든 저 아저씨 저 아저씨가 오그로를 끌어야 아저 옆구리부터 쳐볼까? 이 아저씨 말 안걸어도 되나? 이 아저씨 말걸면 시작일텐데 잠깐만요. 아저씨! 아저씨, 나와 함께 싸웁시다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 세요씨아야잠깐저씨 아저씨! 야야야야야야야야씨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오, 야, 야, 야, 야, 야, 야, 너, 야, 아저 아저씨 죽었어! 아! 아 뒤돌았다 뒤돌았다 아, 근데 저 잠옷부터 처리해야 되는데 아! 뒤에도 얼그로끌렸어요저 때, 다 아이고 잠깐만 망했어 망했어 망했어! 이거 안돼 이거 안돼 망했어 이거는 죽어야 될텐데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아야 죽여주세요. 다시 할게요. 죽여주세. 죽여주세요. 죽여주세요. 다시 하겠다 아, 다시 합시다. 아, 이거 잘못했어. 아저씨부터 그냥 정면 돌파해도 될것 같은데. 진짜? 아니 나는 저 아저씨를 조금이라도 더 오래 살려보고 싶은데 안 될까요? <웃음> 저 아저씨. 저 아저씨를 조금이라도 더 오래 살려보고 싶은데, 아이? 오잉, 오잉, 오잉. 내려와 버렸네. 방패 인사라고 다시 엎어가지고. 가자! 아야! 뜨거워요. 아, 근데. 죽는 거 아니지? 그래서 천천히. 아 망했어 망했어 <웃음> 아 망했어 아저씨 좀만 싸워주세요 아 ESC 눌렀다 어그로 좀 풀어볼까요? 잠깐 어그로 좀 풀어볼게요 아 근데 얘는 안 풀리잖아 긴장들 풀어 긴장들 풀어봐 오! 뭐야? 저 아저씨 뭐지? 저 아저씨 왜 저기 있지? 저아씨는 어디있다가 나타난 사람이야? 어쩌다보니 한명 잡았네? 저 아저씨 어디있던 사람이었지? 어? 어 이럴거면은 저 친구 등짝을 먼저 아... 들키겠지? 한 명씩 어그로 풀면서 잡으려 면개 오래 걸리겠는데, 이거? 안보이지롱어있게 <웃음> 졸렬하게 플레이하기 졸렬하게 역시 닌자는 졸렬하게 분려하게 해야지. 연배좀 풀어봐. 치고 빠지기 전법이지 이런 것이야말로. 진정한 치고 빠지기 나무판자 든놈을 처리하는 게 낫겠지 <웃음> 야 이거 한 명씩 언제 다 죽이냐 한 명씩 언제 다 죽여 안전하게 할 거면? 아, <웃음> 어, 나, 나 때리려고 했는데 키를 잊어먹어서 허다닥 도망갔어요. 사실. 키를 까먹어가지고, 도망갔어. 아, 뭐야. 뚫린 거 아니었니? 아이고! 아, 미쳐! 여기까지 와... 수그린다는 게 잘못 눌렀어절 쓸데없이 썼네요. <웃음> 그러니까 방패 부수고 싸우려고 했는데, 아까 그렇게 못 싸웠어. 스스스~ 스스스스~! 스스스, <웃음> 한 명씩 없애기. 스스스, <웃음> 한 명씩 없애는 거야. 아저씨, 아저씨, 나랑 싸우자 아저씨. 아저씨. 아우 아저씨. 어디있어 어디 있어 잠깐만 너부터 처리하자. 잠시 버텨주세요 아저씨 죽었다 저렇게 쳐바르는거야 뛰어 거기서 아 거기서 왜 뛰냐 바보야 아 거기서 왜 뛰는 거야 <웃음> 아 이건 내가 잘못했어 아 이걸 때 이걸 뛰네 아씨 그렇게 시간을 지체를 했는데 이걸 뛰어 뛰어 뛰어 뛰어 아, 또다시 처음부터 해야 되네. 아, 점프, 점프, 왜 저렇게 썼는지 같이 다시 천천히. 이거 너무 시간이... 아니야, 천천히 하는 게 좋지. 천천히 해, 그냥. 아저씨. 아 사살 수는 놈이 제일 귀찮긴 해. 아 아저씨 혼자서 갑자기 시작하면 어떡해? 아이. 아이고, 아이고 아저씨. 아니 아니 안 되는데. 왜날 때리냐? 야, 무차별적으로 때려봐. 그냥 때려봐. 어... 아저씨 죽었어. 어, 저 아저씨 죽었는데 아까처럼 싸워야지. 싸우겠는데 어디 갔어? 아... 아... 뭐야? 아, 아, 잠깐만, 그래. 너 말고, 너 말고. 너 말고! 너 말고! 아씨, 멀미 나갔네. 야, 너 말고. 아까 피잘 깎았는데 아저씨랑 둘이 싸워서. 어, 음. 음. 음. 밀치게 뭐야? 밀치게도 있다고? 음. 아 이거 아까처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아! 아 잘못 눌렀다 패턴이나 좀 봅시다 그냥 어우 키가 진 어우 씨, 등치도 꺼져지 계속... 오우 다시 해볼래. 다시 해볼래. 근데 그때도 여기서 좀 걸렸던 것 같아. 물론, 초할머니가 더, 더, 더, 더, 더 오래 걸렸지. 어그로 노노해. 지나갑니다 저 아저씨인가 보네 아까 여기 서있었던거 맞네 저아저씨이 앞에 서있었던거 저 아저씨네 수있을때없 애？줄 쫄 잡고 튈때 아저씨 쪽 으로 튀면 아까 처럼 아거... 아 아, 알 겠어요？자, 다 같이 돌자 동네 한 바퀴. 천천히 하게 어그로 좀 풀어주세요 천천히 천천히 뭐야 뭐야 뭐야 풀린거 아니었어? 아저씨도 여기까지 와가지고, 어, 나야, 고뭐 이득이긴 하지. 아저씨도 일로 와. 저쪽에 있을 때 거추장스러우니까 여기서 죽이자. <목소리> 뭐야. 이쪽으로는 안 들어오나봐.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아저씨! 아저씨! 들어오세요! 여기 근처 하나 더 있는 것 같은데? 아저씨! 들어오세요! 아저씨! 그거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어그로, 어그로. 아니, 저거, 저거, 그거, 저기 뭐야, 그걸 안 해. 아 쓸데없이 한대 맞았잖아. 가운데 키를 안 눌러가지고 하나 누구야 아 너무 앞으로 가시네 두명 처리할 수 있는 기회였는데 좀더 빨리 갈걸 할로 감사합니다 가운데 있는 아저씨였어? 아 아쉽네 빨리 처리할걸. 술고래 주조. 주저. 이름이 주조야. 일로 오실? 아, 그 뚱뚱 아저씨도 일로 오나? 먼저 에반데? 아, 좀 하면 안 돼? 온다, 온다. 아저씨, 올 거면 오고, 말면 말고. 오세요 아저씨. 오세요. 다른 사람도 있는데? 두 명이야? 일로 와, 두명 이리 와. 아, 뭐야. 뭐야, 야. 점프! 아, 오그로 풀게요. 죄송합니다. 부안 괴롭힐게요. <웃음> 부안 괴롭힐게요. 죄송합니다, 아저씨. 부안 괴롭힐게요. 오, 여기 못 들어오는 곳인가 봐. 에베베베, 못 들어오지? 에베베, 에... <웃음> 못 들어오는 곳인가 봐. 에헤, 못 들어오지, 못 들어오지. 에헤, 어, 나중에 기로 데리고 와도 되겠는데 돌아가 얼른. 이거 가는 길은 없지? 뭐, 길, 그건 없나? 아이템 같은 건 없나? 없네. 아, 아, 뜨거워. 오, 씨, 뭐야. 피왜 이렇게 많이 깎여? 아, 씨. 쓸데없이 들어갔다가 피 깎였네. 보세요, 아저씨. 함부로 들이대면 안 돼요. 그래픽 버거려서 들어온다고? 아, 뭐야. 아,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갑자기 왜? 갑자기 오그로 걸렸어. 에베베 못 넘어오지. 에베베 못 넘어오지. 아야 어, 이거 맞겠다야 야. 오 저건 맞겠다야 잔꾀 좀 부려보려고 하는데 안 되겠네. 어차피 모두잖아. 돌아가 <웃음> 어서 돌아가 어그로 풀어야겠다 아저 아저씨 돌아가 어서 어서 돌아가 아, 빨리 깨기 위해 시간을 투자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왜 여기를 보고 있는 거지? 왜 여기를 보고 있지, 저 친구? <웃음> 왜 여기를 보고 있는 거지? 왜 여기를 보고 있지? <웃음> 왜? 아니, 나는 쫄자부터 처리하고 싶다고. 너 여기 보고 있어. 그러면 쟤를 여기로 보는 다음에... 뭐냐? 아, 쓸데없이 한대 맞았다. 얘만 처리하면 끝나냐? 없지? 아저씨, 우리 시간이 왔어. 가자! 들이 이길 수지 안돼 안돼 안돼 안돼 됐다 됐다 됐다 아 여기도 술을 얻네 수족 하나 없고요 이게든 깨면 된거 아닙니까? 솔직히. 아, 씨, 여기 할머니. 할머니. 할머니 손자 왔어요. 일단 이거부터 하고. 할머니 손자 왔어요. 할머니 1년 만에 손자가 왔어요. 할머니 1년 만에 손자가 왔어요. 후쿠라로노 세갈에카 그와씨와 로시티모노입다우기 데리고 슬기깔아, 슬기해도 도메도노, 도메도노. 와카 사마, 와카 사마가 오야시키의 오쿠니. 와시의 세가레가 이노스케가 무かった 유에 무지 도모가. 아그레시노비야. 클났다 이제 할머니는 얼마만 느낄까 진짜. 카사마 오스쿠이니 때くれ 우렁님? 여기도 뭐 들어가는 데 있었던 것 같은데 아 어, 여기 아닌가? 뒤 벽에 사람 있을건데 한 명씩 처리하러 갑시다 슬슬. 아이템 먹고 한약 하나 더 먹고, 두 명일 텐데. 아, 어이, 어이, 어이, 어이, 어이, 어이, 어이, 어이, 어이, 어이, 어이, 어이, 어이. 어이, 어이. 어이, 어이. 어이, 어이. 어이 씨들 여 있다. 슈루루롱, 따라따라따, 나다사고. 아무도 것 없지. 바바바바바, 바바. 빠바. 오, 색종이. 여기도 색종이. 뭐더 없습니까? 아, 여기 사기다 있네. 수족 지금 나세 개지 이러면 하하. 아 초할매를 잡아야지만 또 능력치가 업그레이드 되는 거야? 아. 아, 큰일 났다. 할머니, 제가 왔어요. 능력치 업그레이드 된 내가 왔어요. 갬뿡이도 잡았는데 여긴 쉽다고. 아, 나는 솔직히 이페 할머니 그 날라댕기는 그 영혼이 너무 싫어. 약속하지만 자네에게 주겠네 죽는데. 아 죽는 중좀이 뭐야? 이거 두 번째 페이지에서 쓰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아 일회성 아이템이라 일회성 아이템이라 영. 느낌이 안 좋네. 일단 화장실부터 갔다 올게요. 화장실 한번 갔다 올게요.